미국 영어의 협의의 자음인 접촉음은 그 자체로는 무성음이 기본적인 소리예요. 협의의 자음은 접촉음인데요. 이 접촉음의 발음 방법인 접촉, 터치, 에 의해서는 그 접촉 지점에서 일체 진동 소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접촉음이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접촉의 정도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완벽한 접촉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완벽한 접촉이란 발음기관들이 상호간의 접촉 지점에서 서로 완전 밀착되어 일체 아무런 움직임도 불가능할 정도가 있지요. 이런 상태에서는 발음기관이 서로 움직이지 못하니 진동이 생기지 못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접촉음이 바로 정지음, 탑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발음기관의 접촉지점에서 완전 밀착이 되지는 않지만, 서로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진동소리가 날수 없을 정도로 좁은 틈만 내어 그 사이로 발음기관끼리 상호 마찰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그 마찰의 정도를 넘어서 진동소리까지 내지는 못할 정도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마찰음 프리커티브과 그 파생 형태인 줌마찰음 대프리키트. 이지요. 이와 같은 접촉음의 접촉의 정도에서 진동 소리가 나는지 아닌지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접촉음의 재료가 되는 공기가 아주 순수해서 아무런 진동 소리가 없는 공기라고 전제하고, 그 접촉음이 이런 순수한 공기를 이용해서 과연 진동 소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면 되지요. 이런 진동소리가 담기지 순수한 공기는 무성공기, 보이슬러스예요. 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성공기는 폐의 공기가 기관지를 지나 후두의 중간에 있는 성대로 둘러싸인 성문이라는 구멍을 통과하면서 성대가 이완되어 있어 자연스레 흘러나가기 때문에 성대를 전혀 올리지 않고 그 결과 진동을 만들지 못해서 아무런 진동이 담기지 않은 상태로 후두와 인두를 거쳐 목구멍을 넘어 입안에 공급이 되는 것이지요. 협의의 자음인 접촉음을 위해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으로 입안에서 이 무선 공기, 보이슬러스 에어를 이용해서 접촉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보기로 하지요 만약에 이런 무선 공기를 소재로 해서 접촉음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접촉의 방식에 의해 자음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진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접촉음도 이런 자체적인 진동소리를 담아서 진동소리로 소리가 나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접촉음에서는 아래와 같이 무성음이 인정돼요. 이 말은 접촉의 결과로 생겨나는 접촉음의 진동소리가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무성공기를 이용하여 접촉지점에서 접촉음을 만들면서 진동소리도 같이 만들어낸다면 그건 접촉음이 그 자체가 진동소리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러나 접촉음 중에서 무성음이라고 분류되는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접촉지점에서 접촉음 자체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진동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따라서 이런 진동소리가 없는 접촉음에 대해 진동소리를 부여하려면 외부에서 공급되는 접촉음의 재료인 공기에 이런 진동소리가 섞여 있어야만 하지요. 이런 외부에서 입안으로 공급되어 입안에서 접촉음의 재료가 되는 공기 중에 진동소기가 섞여져 있는 공기는 유성공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성공기가 입 밖에서 만들어져 입안으로 공급되어 접촉음의 재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후두의 중간에 있는 성대에서 진동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일체 없어요. 물론, 이런 유성공기가 아니라 무성공기가 입안에 공급이 된 다음에 자체적으로 진동소리를 만들어내는 접근음이나 비음을 먼저 만들어낸 공기가 다시 접촉음을 만들게 되면 이 접근음이나 비음에서 만들어진 진동소리가 담긴 공기를 접촉음의 재료로 사용하니까 그 접촉음은 진동소리가 섞인 유성음과 같은 소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거나 거의 불가능하지요. 우선 비음은 접촉음과 소리내는 출구 자체가 달라서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비음은 정지동작까지는 접촉음 중에 정지음과 동일하지만 공기를 코의 비강으로 보내 그곳에서 진동소리를 만들어낸 뒤에 코로 내쉬지요. 따라서 이 코로 내쉬는 공기를 다시 입안에 공급해서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접촉음의 재료로 재사용할 수 없어요. 나머지 접근음의 경우에는 입안에서 만들어지면서 스스로 진동소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접근음의 진동을 받아 접촉음이 진동소리를 담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음절의 초성에 위치에 접근음 플러스 접촉음 의 순서에 의한 자음의 묶음이 위치해야 해요. 그러나 이런 형태의 자음의 묶음을 음절의 초성에 두는 것은 영어에서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글에서도 이런 형태의 음절의 초성에 위치해 오는 자음의 묶음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따라서 접근음의 재료인 유성공기는 목청에서 만들어지는 진동소리인 목청 떨림소리, 즉 원시모음이 섞인 공기 말고는 일체 없고요. 이런 공기를 유성공기라고 하지요. 한글에서는 이런 유성 공기가 유입되어 입안에서 접촉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접촉음이 이 유성 공기에 담긴 진동 소리 포함되지 않은 소리로 유지된다고 가르치면서 이런 유성 공기로 만들어낸 접촉음도 무성음이라고 가르치는데요. 도대체 이해 불가한 것이지요. 어떻게 유성공기를 이용하여 접촉음을 만들어내는데 이 유성공기에 포함된 진동소리가 접촉음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한글 교재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유성공기가 입안에 공급되어 접촉음을 만들더라도 접촉음을 만드는 순간의 신의 작용으로 유성공기에 포함된 진동이 즉각적으로 제거되면서 진동소리가 없는 순수한 무성공기로 변화한 뒤에 이런 무성공기를 이용해서 접촉음을 만들어내므로 모든 접촉음은 무성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런 신의 작용은 입안에서 없어요. 그런 작용을 신이 만들어두지 않은 것이 입안의 원리이거든요. 때문에 유성공기가 입안에 공급이 되어 접촉음이 만들어지면 그 접촉음에는 당연히 예외 없이 이런 유성 공기에 포함된 진동 소리가 전달되어 접촉음에도 이 진동 소리가 포함되어 발음이 되는데요. 이런 접촉음은 유성 공기에 진동 소리를 담고 있으므로 유성음이 되는 것이지요. 미국 영어에서는 이런 유성 공기를 이용한 접촉음의 유성음화 현상을 인정하면서 위 무성음에 대비하는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유성접촉음을 인정해요. 이런 것은 단지 미국 영어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언어에서 인정하는 것이고요. 오로지 한글을 가르치는 교재와 강의 안에서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유성음, 보이스트 사운드, 인접초음은 예외가 없이 모두 무성음, 언보이스트, 보이슬러스, 인접초음의 대응에서 존재하는데 이들은 같은 발음 위치와 같은 발음 방법으로 만들어지므로 같은 칸에 함께 한 쌍으로 묶여서 위치하는데요. 이런 무성음과 유성음이 한 쌍이 되어 같은 위치와 방법으로 국제음성기호표에 표시되는 것은 오로지 협의의 자음인 접촉음의 경우뿐이에요. 이와 달리 광의의 자음인 접근음이나 비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성음과 무성음의 한 쌍으로 소리를 구별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 이 접근음과 비음은 그 소리의 재료가 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질을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음, 댐, 앤, 앵과 반모음인 접근음 델, 알, 더블유, 제이, 그 자체로 진동소리를 만들어내므로 입이나 코로 내는 이들 소리는 항상 진동소리가 섞인 소리가 되는데,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 진동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이들 소리의 경우에는 그 소리의 재료가 유성공기인지 무성공기인지는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위표에서는 성문마찰음인 H 소리의 경우에도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아요. 자음의 발음기호표에 표시되는 성문음 글라텔 N은 성문정지음 소리와 성문마찰음 H 소리의 두 개가 전부인데요 이러한 예외적인 소리인 성문정지음인 소리와 성문마찰음인 H 소리의 경우에도 유성음과 무성의 구분이 없는 것은 이들 소리의 발음의 위치가 입안이 아니라 성문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문에서 이와 같은 정지음과 마찰음이 발생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성문접촉음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런 성문접촉음의 개념인 접촉이 성문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려면 이 성문 자체는 단순한 구멍에 불과하므로이 구멍이 접촉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둘러싼 성대가 긴장하여 완전히 구멍인 성문을 닫아버리면 정지음의 동작이 되고 성대를 긴장하여 진동은 내지 못하지만 마찰하여 마찰음을 낼 정도의 좁은 틈의 정도로 성문을 열어 그곳으로 약간의 바람이 새어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리를 낸다는 것이 되는데요. 이번 이 아니라 성문에서 성대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대가 서로 접촉을 하여 이런 소리를 만들 경우에는 당연히 진동이 불가능한 접촉 방식으로 내는 소리이므로 이 성문을 통과한 이두 가지 정지음과 마찰음은 모두 진동 소리가 없는 무성음이 되지요. 이런 성문 접촉이 담긴 공기가 입안에 공급이 되어 다른 소리의 재료가 되더라도 이 공기는 진동 소리가 없는 무성 공기이고요. 따라서 이런 성문접촉음에 대해서는 유성음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표에서 비음이나 접촉음과 한데 묶여서 따로 표시한 것이에요.